네, 이번 시간에는 축두 번째 시간이고 HPA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공부했던 게 사실은 요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요거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어, 왜이래 <웃음>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어, 이것도 뭐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.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드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막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막 휘바람 불고 이렇지는 않잖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쵸 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이거 가만히 보면은 요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프레스? 왜냐면 스트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요 프레스랑 좀 비슷하죠 요 프레스는 뭐냐면 압박이에요 압박 예, 생각만 해도 압박감 요런거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요걸 구체적으로 표현한게 요거에요 고난과 역경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지만 이겨내는 과정에서 또 보람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쵸 이 고난과 역경, 압박감에 늘 시달리면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 결핵이라는 질환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 예전에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질환이었잖아요 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고난과 역경, 암 이런 거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이런 질환이 발생하더라 공통적으로 요런 거를 연구하신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누구시냐면 한스, 셀리 에라는 형님이에요 네, 여러분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죠 전 쓰면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언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한스 셀리에라는 형님이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연구한 거예요 이런 걸 관찰한 결과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한스 셀리에라는 형님이 보고서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논문이죠 논문에 처음 발표하신 분이고 이 한스 셀리에라는 형님이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그리고. 한스 셀리에라는 형님은 주종목이 뭐냐면 내분비 물질이에요 내분비 계정 그러니까 내분비 물질 호르몬이죠 호르몬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즉 호랑이를 만났을 때의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내분비 계의 관점에서 공부하신 분이 한스 셀리에 형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봤더니 봤더니 스트레스가 이렇게 주어지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시상하부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물질을 어디다가 분비하냐면 뇌하수체에다 이렇게 분비합니다 여기 뇌하수체거든요 뇌하수체 지금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신체 반응 시상하부가 물질을 뇌하수체에 분비하면 뇌하수체에서 이 물질이 자극에 의해서 물질을 또 분비해요 어디다 분비하냐면 혈관에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이 혈류를 따라서 순환하다가 표적기관이 있겠죠 그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부신이에요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 부신의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이 겉질 겉질에 작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분비되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주요물질인 코티졸 이게 분비되는 거예요 아 이런거구나 그래서 하이퍼살라믹 그 다음에 p 는피투텔리죠그 다음에 A는 아드레날이에요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부신 겉질 아 요런 축이 작용하는구나 왜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교감신경도 지금 같이 항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도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아 이런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, 요거 나쁜 건데 좋은 것도 있어요. 그쵸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. 그쵸? 스트레스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. 그래서 참고로 나쁜 스트레스를 우리가 디스트레스다라고 하고 좋은 스트레스를 유, 유스트레스라고 유 하는 거죠. 어, 이런 건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세요. 아, 이런 거구나. 라는 거고. 그러니까 한스 셀리 형님은 엄청난 분이시죠. 그쵸? 그래서 노벨상 그 수상후보에 열이곱 개 부문에 오르셨었대요. 이분이. 근데... 다 실패를 했죠 굉장히 아쉽죠 BTS는 언젠가 그래미상 수상에 성공하겠죠 응원합니다 BTS 저는 항상 BTS 편입니다 <웃음> 여러분들 편입니다